아까 그 보디빌더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보디빌더님께서 몇 세트마다 실패 지점까지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몇 세트 실패 지점 1, 2회 전까지 해야 좋나요? 라고 이렇게 어, 질문을 하셨어요. 아까 그 제가 온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반복에 실패 지점까지 가는 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드렸고 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유튜브 그 영상에 보면 몬스터 짐그 트레이닝 요 유튜브 채널에 제 얼굴이 보이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슴 근육에 관련된 그아 그게 하체 운동에서 핵스쿼트와 레그 이스텐션에그 저기 컴파운딩을 소개하는 하체 운동편에 나올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강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까지 하는게 일반적인 보디빌딩의 접근법 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반복 이라는게 이렇게 밀어서 하고 탁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그 반복을 말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바들바들 떨리는 어떤 이러한 그 실패는 오히려 해당 그 목표 근육에 대한 그 해당 목표 근육을 지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지치게끔 한다 즉 체력적인 고갈을 유도시켜서 다음 루틴 수행에 그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어떤 그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점 한번 다시 한번 그 명심하셔가지고 뭐 이게 일부러 한두 번을 덜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를 들긴 하되 그게 너무 온몸이 힘든 힘이 빠져버리는 어떤 그러한 반복으로만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로 해,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삶이란, 그리고 삶은 계란, 이렇게 하셨는데, 삶이, 삶은 계란이란 뜻인지요? 네. 재밌는 좀 아이디 같은데. 자, 풀 스쿼트 동작 시 완전 앉을 때 고관절, 고관절 통증이 있다. 이럴 경우 덜 앉아야 할까요? 맞죠? 그덜 앉으셔도 되고요. 사실 그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경우에 꼭 스쿼트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스쿼트를 하는데 고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웅크리고 앉을 때 고관절이 아프면 웅크리고 앉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군다나 무게를 짊어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사실 고관절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걸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스쿼트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은 만약에 제가 지도자라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말리고 차라리 레그프레스를 진행하는게 어떠냐 라고 저는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모든 운동이라는 거는 관절 통증이 관절 통증을 감수하면서 해서는 안됩니다 관절 통증을 피해 가면서 또는 관절 통증이 있다면 그 관절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그 통증이 사라질 때 완전 풀가동 범위를 이용하셔야지 풀가동 범위에서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동 범위를 고집한다면 그건 오히려 목표 근육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관절 상해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원용님. 벤치프레스 부분에 이제 숄더 패킹 부분에 관한 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자, 숄더 패킹이 최대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던데, 헬린이 입장에서 패킹을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헷갈립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호원용님이라고 하셨죠? 자, 헬린이. 자, 헬스 어린인가요? 헬스 어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초심자 부분은요 처음에 운동을 배우실 때 안전한 리프팅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보디빌딩을 배워선 안됩니다 저도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경험이 없고 정 처음 만약에 바벨을 그 잡고 벤치프레스를 하는 뭐 이러한 분들 만약에 제가 지도한다면 보디빌딩을 가리켜선 안되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올바르게 발을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발을 내리는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올바르게 리프팅 하는 안전하게 리프팅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숄더 패킹을 하고 그 다음 안전한 그 처추 중립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몸의 등의 아치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발을 내리고 발을 리프팅에 성공시키는 이러한 어, 올바른 벤치프레스를 진행하시는게 지금의 단계에 좀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그 궁금증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동작에서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숄더패킹 꼭 하시고 올바른 리프팅을 먼저 연습하시는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요것도 여기 보면, 어?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자, 이거. 하은찬님. 단축성 수축에 날숨. 신장성 수축 때 들숨. 단축성 수축 때 들숨. 신장성 수축 때 날숨. 12에 15에 4종목, 5종목 때쯤 4세트, 5세트 가면 호흡이 꼬일 때가 있는데, 아 미세 손상을 높이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호흡이라는 게이 이제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뭐 말씀처럼 후이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든요. 거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할 때는 후? 하고 후 그러니까 들숨 날숨의 어떤 의미는 숨을 들여 마시는 거, 그다음에 날숨은 숨, 숨을 뱉는 거. 이 동작일 때 이제 그 날숨 동작에서는 그러니까 숨을 뱉을 때는 거의 이제 그, 컨트랙션 즉, 그, 원, 구심성, 음? 아니, 아니, 저기, 프레스 방법에 해당되는 어떤 호흡을 말하는 거고요. 원심성, 아,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이죠. 그러니까 신장성 수축과 그, 단축성 수축.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지는 어떤 그런 그 수축일 때는 대부분 이제 호흡을 뱉는 거고, 그 다음 근육이 길어지는 신장성 수축일 때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이러한 호흡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호흡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호흡이 막 맞는데 또 어떨 때는 또안 맞는다 과연 이게 그미세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게 큰 지장 없습니다 큰 지장 없고요 호흡의 어떤 의미는 어떤 그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기 위한 일종의 그냥 호기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산소가 뭐 우리 몸에는 부족한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약간 꼬여도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호흡에 이렇게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그 다음에 황철순 씨 결혼식 내 가셨나요? 네, 갔습니다. 그, 아주 그, 뭐, 이브쇼가 아주 화려했던, 그, 여태까지 그, 보지 못했던 그, 결혼식을 보고 왔습니다. 네, 스쿼트 벤치 데드, 몬스터 집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아 은인님인가요? 여기 또 여기 운동하는 운동하는 경, 운동하는 경이에요. 운동하는 경. 선수님도 유산소 운동하시나요? 아, 유산소 운동 하죠. 유산소 운동. 뭐 요즘도 그 매일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 유산소 운동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그 아마추어 시절 때는 유산소 운동하지 않고 몸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게 부록게 나이다 보니까 뭐. 여기 앞에 계신 반재민 기자님께 여기 앞에 계신데 지천명의 나이라고 그때 그첫 기사를 그렇게 써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천명의 나이가 돼서 그런지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게 좀 체중 감량도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이게 몸에 데피니, 컨디션을 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은희님께서 그 스쿼트를 하면 흰 모양이 예뻐지지 않는다는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지금 뭐, 스쿼트 시, 스퀴즈, 그힙 조이기를 하면, 그힙 모양이 뭐, 안 좋아진다. 이렇게, 근데, 그, 오히려 그, 우리가 힙스러스트라고 하는 운동 장비가 있거든요. 이건 둔근에 직접적인 그 자극을 전달시키 기 위해서 디자인된 머신이고요. 스쿼시라고 하는 동작도 둔근에 자극을 주, 전달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따다 보면은, 그, 힙스러스트라고 하는 동작을 진행할 때, 뭐,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게 뭐, 한 4% 정도라면, 그, 스쿼트를 진행했을 때, 대퇴부에 전달되는 게 12%, 그다음 엉덩이에 전달되는 게한 6, 8% 정도로 해서, 사실 스쿼트이 엉덩이에 자극이 전달되는 건더 높아요. 그래서, 힙스러스트를 꼭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그 단편적인 부분의 비교죠. 그러나 우리가 12%에 해당되는 어떤 대퇴사두의 자극을 살펴본다면 사실 스쿼트를 진행하면 대퇴부가 더 많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엉덩이보다.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부위에 대한 그 자극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실질적으로는 힙스러스라든지 뭐그 힙을, 그러니까 발을 뒤로 이렇게 킥킹하는 뭐 이러한 동작들이 사실은 더 힙에 자극을 주는 방법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힙, 그 스쿼팅 동작을 할때 이렇게 일어서면서 힙 조이기를 한다. 그래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힙에 자극이 전달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큰 자극이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앉았을 때더 깊이 앉았을 때 둥근에 대한 고관절 로테이션이나 둥근에 대한 참여율이 높지 일어서서 이렇게 힙 조이는 어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는 그다. 힙스러트러 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떤 그 모양새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일그러진 모양 이라든지 안좋은 모양으로 변할 일은 없으니까 너무 그 지나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아까 이수창님께서 그 비타민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나봐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비타민 D랑 C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질문 더 남겨주셨는데, 사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칼슘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의 어떤 흡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죠. 반면 이제 비타민C는 아스코로빅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 신맛이 느껴지는 이런 그 수용성 비타민이죠. 사실 이런 그 비타민D, C,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죠. 비타민C는 항산화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아울러서 비타민 D는 우리 신체의 칼슘의 흡수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잘 섭취 흡수가 잘안 돼요. 우리가 섭취하는 게 100이라면 몸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5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칼슘이 우리 신체 내에서는 또 다량 무기 원소라고 그래 가지고 뭐 이빨 조직이라든지 뼈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 골격 조직에 그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게 사실은 캘슘이고 또 근수축 과정에서도 이 캘슘의 이온 물질이 근형질 세망 이라고 하는 sr 에서 이렇게 분비되어서 그 이렇게 근수축 과정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도 사용되는 게이칼슘입니다 그래서 이칼슘의 중요한 역할 수행에 비타민 D 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니까 꼭 챙겨 드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AMDR 이라고 하는 어떤 그 Acceptable Macro Nutrient Distribution Range 라는 어떤 이 AMDR을 참조 하셔가지고 하루의 권장량과 상한 섭취량을 여러분들이 좀 그 참조를 하셔서 양을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